갑자기 켜가지고 사람들이 안 들어와 어서오세요 세이브님 어떻게 알고 바로 오셨지? 펌대기온거 얘기 좀 하려고 제가 저번 주에 방송을 안 켰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방송을 2년 2년까지는 안 됐지만 쉴새 없이 해왔잖아요 펌대기가올 때가 됐지 원래 제가 커피가 있었거든요 근데 카페에서 앉아서 여러분들이랑 얘기 좀 하려고 카페 들어왔어요 집에 가서 얘기할까 하다가 오늘 좀 이렇게 또 예쁘게 입었는데 바로 들어가기 좀 그래서 아 알림 설정 돼있군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랑 소통 방송 좀 하려고 너무 펌프 방송 위주로 해왔잖아요 근데 펌프 방송을 안 하니까 여러분을 만날 기회가 펌프 방송이 아니어도 다르게 내가 켜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서 아 목이 아, 없다 아, 제 방송 기다렸구나 근데 펌프기 와가지고 <웃음> 그래서 제가 원래 새로운 콘텐츠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장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펌프 방송을 안 하겠다 이건 아니고 할 거예요 할 건데 펌프기가 와서 저번 주에 쉬었잖아요 이제 쉬었는데 여러분들한테 공지도 제대로 안 드렸고 그래서 아 제가 바쁜 것도 있었고 사실 안 바빴다면 은 거짓말이에요 바빴어요 여러 가지 정신없는 게 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 저 이거 하느라 바쁘고 이것 때문에 바쁘고 그렇게 징징대는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웃음> <웃음> 험택인데 이게 아 뭐랄까 아 몸도 찌뿌둥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 왔어요. 마사지를 받으면 펌택이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사지를 받으러 갔거든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 저 오늘까지 근육통이 있는 거예요 마사지를 받으면 몸이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 해서 마사지를 이제 기립다 받고 왔단 말이에요 한 3일 전에 마사지 를 받았는데 이게 마사지 받는 내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사지사 분한테 계속 표현을 했어요 어 죄송한데 조금 살살 해주세요 조금 살살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분은 살살한다고 살살하셨는데 저는 너무 근육통이 심한 거예요 근육통이 어제까지 되게 심했고 오늘까지도 있어요 지금 <웃음> 이게 <웃음> 마사지를 받아가지고 몸이 풀린 건지 간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 아파가지고 험택이 왔다고요? 음, 펌택이 누구나 오는 거죠? <웃음> 아 그렇다고 해서 뭐 친구 안 만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빡펌 할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또 펌택이 왔다 그러면은 너무 또 심각하게 생각하실까 봐 어떻게 말해야 될까 하다가 사실이니까 말해야지 하고 방송을 켰어요 제가 어드일 따려고 할때 그랬거든요. 제가 어드일을 따고 펌태기가 온 거예요. 어드일을 어떻게 땄는지 모르겠어. 어드일 따고 좀 됐고 21짜리를 몇개 밀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펌태기가 온 거예요. 어드일 하기 전에 20짜리 몇개안 남았을 때 그때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재밌었는데 지금 최근에 펌태기가 와 가지고 이게 제가 무슨 생각도 했냐면요. 아, 내가 약간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는 그게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하잖아요, 팀은. 팀이 있으면. 근데 제가 팀에 소속이 안돼 있어요. 팀에 소속돼 있으면은 아무래도 계속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되려나? 그러면 더 펌테이가 안 왔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한 그런 생각 든게 3주 됐나? 그래서 어, 팀에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펌프기가 한 방에 온건 아니고 울랑말랑 울랑말랑 했는데 <웃음> 지금 저번 주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방송을 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펌프가 아니어도 다른 방식으로 소통 방송을 조금씩 켜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전주 갔을 때도 방송을 켰던 거예요. 카페 갔을 때 방송 켰었거든요. 소통방송이라고 제목에 방제에 안 적혀있나? 이 방은 소통을 하는 방송이고요. 그냥 제가 혼자 씹으리는 방송입니다. 쏟아떠는 거예요. 코업도 그렇잖아요. 이제 쿵짝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코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랑 해야 되는데 하고 싶다고 해서 계속 코업하고 싶다, 코업하고 싶다 하면서 뭐 그럴 순 없으니까 그 코업을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야. No. 제 먹방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하지 않을까 많이 하면 늘죠 뭐든지 하기가 싫어요. <웃음> 하기가 싫다니까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많이 하면 은 하고 싶어지지 나나? <놀랑> <놀랑> <웃음> 밖에 사람들이 나 쳐다봐요. <웃음> 제 앞에가 어떻게 되냐면 <웃음> 유리거든요. <웃음> 여기, 여기 사람들 지나다녀요 지금 그래서 아마 펌프 방송은 킬거예요 안킬건 안 아니지만 아 네네 아 지금 마감해요? 아 8시 정도에 끌건데 여덟...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 마감시간 있어가지고 마감시간을 몰랐네 마감시간 있어서 이제 종료해야 될것 같아 그러게 왜 마감시간 말 안해줬지 처음부터 마른 하늘에 날벼락 <웃음> 들었죠 <웃음> 근데 어차피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지금 먹방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마이크 아직 장비가 안돼 있어서 펌프 방송은 제가 하게 되면 인스타에 공지를 할 거고 이렇게 소통 방송을 종종 켤게요 여드님뭐저 네. 펌프 접는단 말안 했는데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시네? <웃음> 저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저는 접는단 말안 했고요 아니야뭐 죄송할 건 아니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펌프 접는단 얘긴 아니고 접는 거였으면 접는다고 했겠죠? 건태기처럼 펌태기 잠깐 하기 싫단 얘기예요 어쨌든 여러분 저 이제 들어가 봐야 돼요 가볼게요 다음에 소통방송 또 켤게요 안녕